공항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좀 해외로 떠려고요 22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저는 최소학점 될 겁니다 4학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, 수업을 들어보고요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청신대학교 장점? 뭐가 있지? 양 많은데 아 저희 다 같이 으쌰으쌰 방송질로 출발 여러 네,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요 그럼 <웃음> 헌혈성의 진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딜까요? 지금 공항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좀 해외로 떠려고요는 장난이고요 해외여행 갈 돈도 없고 해외여행 지금 갈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왜 공항이냐 제 영어 번역을 해주는 그 수연이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닌 친구인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복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을 떠난대요 인사하러 마중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빗길을 뚫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도착하긴 했는데 수강신청을 해야 돼요 오늘 예비 수강신청한 날이어가지고 수강신청 좀 해야 됩니다 수강신청 좀 하고 수현이를 좀 만나러 갈게요 이게 저희 학교 수강신청 어플이에요 오랜만에 16번 학교를 떠날 때가 됐어요 자 2021학년 2학기고요 22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저는 최소학점될 겁니다 나머지 13학점을 들어야지 졸업을 할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꼭 들어야 되는 게 사도행정 과목 꼭 들어야 돼요 필수여가지고 사도행정 신청 사실 신학과 과목을 들으면 좋긴 한데 들으면 너무 빡세서 안 들으려고요 어쨌든 대학원 가서 많이 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교양으로 꽉꽉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들어볼까요? 사실 아, 저희 학교 교양과목 막 듣고 싶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미 들을만한 건다 들은 것 같아요 4학년 되니까 아! 들게 없어! 도대체 뭐로 학점을 채워야 할지 모르겠네? 13학점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배워볼까요? 네 근데 월요일 수업이네? 네, 월요일 수업은 진짜 싫어하는데? 월요일 수업은 좀 그렇고요 기독교 윤리학재밌게 했는데 수요일 8, 9, 시 아까 내가 했던 게아 듣고 싶은 건또 겹치나? 안 겹치네? 수요일에 꽉꽉 채워 넣자고 지금 수요일 오후 시간 꽉 채웠어요 자, 월요일에는 다음 세대 마이콘 촬영이 가끔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워두려고 하거든요 아, 여러분 어떡하죠? 들을 게 없어요 월요일 수업이 많은 거야 교양은 기독교인을 위한 성과 사랑 어?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? 아12아 어, 1학점이 딸리는데? 이게 진짜 현명해야 되는 게 13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12학점금을 채웠으면 하나 더으면 14학점 들어야 된단 말이야 수업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3학점짜리를 찾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12 오케이. 예비 수강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딱 십삼 학점 채웠고요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편집 디자인 기독교인을 위한 성과 사랑 사도행전 기독교와 문화 이해 재난과 정신 건강 이렇게 딱 십삼 학점 채웠습니다. 예비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적거나 딱 맞을 경우에는 그대로 수강신청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초과가 되었다 그러면은 본 수강신청일 때한번더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내일 모레거든요 그때 또한번 제가 수강신청 미친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연이좀 만나러 갈게요 네, 여러분 또 번역해주던 수연인데요 이제 간다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러 갑니다 이제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겠습니다.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네요. 잘가세 나. 안녕. 안녕세요 저는 이제 집에 가지 않고 또 약속이 있지만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은 끄고 내일 모레 또수강 신청할 때 기도로 갈게요. 그때 봐요. 수연이가 준 거예요. 고마워. 네 여러분 드디어 수강 신청 날이 다가왔습니다.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2시 27분인데 누르면 2시 반부터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3분 뒤에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조급하지 않아서 따로 막 네이버 시간 그런 거키지 않고요 2시 30분 되면 눌러볼게요 네, 여러분 이제 1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핸드폰을 한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떨리네 괜히 자딱 30분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50명이 대기 중이라고 하지만 침착하게 절대 엑스를 누르면 안 돼요 절대 안돼 천천히 기다려요 조급하면 안돼이 정도면 빠른 거야 내가 봤을 때 4학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 수강 신청을 성공을 했나 확인 을안 해가지고 저 수강 신청할 게 없네요 <웃음> 여러분 저 수강 신청을 할게 없어요 아 괜히 쫄았네 나 수강 신청을 다성공했대요 예비 수강 신청을 그래가지고 신청할 게 없다고 뜨네요 네, 저는 그러면은 가던 길 가겠고요. 오늘은 뭐 하냐면은 이따 저녁에 저번에 총신어긴 같이 사회봤던 예인이라는 친구 만나서 또 아너스에서 진행하는 어떤 컨텐츠인가? 뭐 그런 거에 참여할 것 같아가지고 관련해서 만날 것 같아요. 아무튼간에 저는 다음 주 개강할 때 끊길게요, 여러분. 안녕. 네, 여러분, 드디어 진행 시작이 되겠죠? 어차피 지금 제 30분 됐으니까, 그 오늘은 오 t 니까 제가 했는데요. 지금 수업 얘기하고. 시작했어. 원래인 수업 네. 시작했는데, 그다시 다운펌 중이에요. 미용실에 왔는데, 네. 실시간 네.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, 수업을 들어볼게요. 제... 걸릴까봐도 무서워요. 제 수업은 일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Yeah. 학교 오셔야 돼요. 안 오시면 안 돼요. 학교 오기 싫어가고 이거 이렇게, 다른 데 이렇게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 저는 수업을 아까 잘 마치고 준비라 하고 학교에 왔어요 개강 기념해서 학교에 와본 거기도 하고 오늘 학교에 촬영이 있어요 아너스 홍보대사 친구들이랑 총신라디오 콘텐츠 촬영을 함께하자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그 모습까지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저는 지금 아너스실에 도착했고요 <웃음> 제가 또 외부인 최초 아너스실 최초 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광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오늘 하는 거 대본 보있고 전도사님을 위한 간식 박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저희 준비했죠. 원래 있던 거 같은데. <웃음> 네. 아우 정말요? 리허설 해보나요? <웃음> 네. 지금 해봐요? <웃음> 네. 근데 기억 나시나요 혹시? 통신 <웃음> 어게인 때 저랑 같이 행사 봤던 <웃음> 예인요 <예인이냐? 웃음> 리허설 한번 해보시죠. <해봅시다. 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청신 라디오의 MC를 맡은 예인입니다. 최진헌 전도사님을 본격적으로 모셔보겠습니다. 그럼 박수. 아, 반갑습니다. 저 이거 너무 어려워. 청신대학교 장점 어떻게? 해야? 아, 장점. 청신대학교 장점. 뭐가 있지? 딱 많은데. 기독교 서다 가수 보유 1위 청신대학교 도서관. 예진님 너무 카메라 위식하는거 아니야? <웃음> 알겠다. 왜? 왜? 왜 아, 잘라? 카메라가 아, 약간 아, 맥기 같아서 네. 할까요아 저희 다 같이 스페셜 방송실로 출발! 네.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요 출발! <웃음> 저는 헌니일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SNS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각을 하고 있는 최진환 전도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여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또 학생입니다. 만화성 같습니다. 학생. 네,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?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뭐 이렇게 딱한 줄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시작했던 의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고 기독교적인 또 뿐만 아니라. 어,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었어요. 전도사가 되기 위해 희망하는 총신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 남발해주세요. 아~ 네,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은 제 사역을 많이 다니잖아요.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이 정말 유익했어요. 찬송을 부르고 듣긴 좋는데 설교가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...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어요 설교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쓴지한 2년이 됐어요. 어... 설교 노트. 네, 노트 추천합니다. 추천합니다. 네 해결이 되었고요. 신앙심이 없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문제 같긴 한데요.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전하는 가운데서 또 오히려 또 사연자분의 마음 가운데 또 신앙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 잘 전해야겠죠. 네, 우리가 또이 청신대학교 입학하고 또 졸업해서 또이 청신을 빚낼 또 뿐만 아니라.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우와~~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아 <웃음> 아아 저희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저는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개강 기념해서 개강 기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그 학교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대면 수업이 되면은 그때 또 한번 브이로그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 부탁드리고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